안녕하세요 호사완입니다 오늘은 짠 요즘 CU에서 굉장히 핫하다는 연쇄우유 생크림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한 소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에 2600원이거든요 근데 가성비랑 맛이 뭐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포켓CU라고 CU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설치하면 재고가 있는 매장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서는 갔거든요 <웃음> 가서 없는데 여기 계속 있다고 또 그래가지고 4군데 허탕치고 딱한 군데 있었더라 그래서 <웃음> 사왔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리 또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임자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딱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 제가 단팥 생크림빵도 같이 예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오늘 아침에 자체 부분 환불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약 구매를 걸어놔도 당일날 자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팥은 못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와 대박! 엄청 큰데요? 와, 크림 장난 아니다 그죠 먹어볼게요 아! 우유 빵에 우유지 쳤다 음 와, 아니 이게 2,6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요즘 베이커리 카페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서 파는 한 5천원짜리 정도 수준의 빵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개 먹었잖아요 포만감이 장난 아니다 크림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 가득가득 먹는데도 별로 안 느끼해요 야,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다 먹으면 물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 사서 반 나눠 먹어도 될것 같은데 친구랑 우유로 배 채우면 되니까 이번 6월에 새로 나왔다는 메론빵 여기 보면 은 메론 시럽 같은 게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 여기가 좀바삭바삭한 느낌이면 좋을텐데 그렇진 않아요 축축합니다 야 이거는 메로나 맛 처음에 먹으려고 이렇게 앙할때그 메론 향이 샥 들어오면서 더 달달해요 저는 메로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호! 와 반개까지가 진짜 맛있다 초코 그 구하기 어렵다는 얘 맨날 왜 얘만 없더라고요 음흠. 초코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. 음. 얘도 크림만 보면 막 그렇게 달지 않은데 이제 밑에 있는 그 초콜릿들이 단맛을 쫙쫙 채워줘요. 그래서 초코향이 진짜 진하게 나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크림의 양을 초과해서 여기서부터는 정확히는 맛 표현을 못하겠어요. 근데 나쁘지 않다. 마무리로 떡 하겠습니다. 얘가 더 맛있다. 음. 자, 한번 하나씩 먹어봐. 응. 활. 활이야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? 응. 맛있어. 맛있어? 이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언니는? 뭐를 가장 맛있었을까요 재미로 <웃음> 한번 맞춰보세요 <웃음> 제가 이거를 드릴까 했는데 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맞춰주세요 <웃음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